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웹툰 형식의 파워포인트 입니다 같이 찾는 친구 우이씨 난 강아지야 이런 느낌의 텍스트와 그리고 도형을 어떻게 만들고 편집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키워줄게요 키워줬고요. 그리고 양 테두리에 이 이미지의 테두리가 검정색이어야 하는데요 삽입, 도형에 가서 액자 도형을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삽입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 원을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 좀더 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주게 되면 일단 1단계는 성공이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글씨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네모 상자를 집어넣어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없음 검정색을 삽입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나의 사랑을 찾아서 흰색 텍스트를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글꼴도 저는 티몬소리채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좀 느낌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 도형은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도형이든 그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풍선, 타원형 도형을 넣어볼게요. 네, 말풍선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원을,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줄게요. 노란 점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말풍선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을 그려주실 건데 실선을 검정색으로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너비를 한, 하피티에서 한 5pt 정도로 해줄겁니다.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채워주게 되면 뭔가 만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서식에서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해줄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옵션 효과에 들어가셔서 네온을 주는데 네온을 흰색으로 줄게요 CPT 정도로 주면 딱이고요 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것을 글꼴만 바꾸게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손 글씨체 글꼴로 해주고 싶기 때문에 t v n 즐거운 이야기체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 내 이름은 고양이 나는 내 사랑을 찾고 있어 이렇게 써주게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긴 이 안쪽에 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더 다르게 주황색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에 전체적으로 그림자 효과를 조금만 주, 주게 되면 느낌 있는 웹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발 도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서식 복사, Ctrl Shift C, Ctrl Shift V를 눌러주게 되기만 하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파워포인트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